29. 컴퓨터이셔널 디자인 프로젝트 예제 29.1 디자인 컴퓨테이션 프로젝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활용한 필자의 공개된 프로젝트들을 모아 놓은 챕터예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념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디자이너가 코딩을 활용해 어떻게 디자인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어요. Project NJ Studio Design Concept Work 4th Edition Korea Traditional House, Visual Image Series Work, Data Visualization about Homelessness in SF Street Office, Data-Driven Design Research, Agent-Based Simulation at s u Bierman Park in San Francisco, NJSTU DIO Design Project r e a l 5th Edition, 2015 Digital Mockup, Fabrication, 2016 NJ Development Data-Driven Design, 2016 NJ Development Design Computation, Volumetric Representations and Machine Learning. Sketchhand Beto, 05. Landbox for AR, Experiment Landbox for Designer Beto, 01. Numerical Dynamic Ferg, Numerical Environment Ferg. t h e i r more responsive, Fabric and Blind, Harvard GSD. Numerical Geometry and Graph Ferg. Column Distribution and Thickness Optimization, Harvard GSD. Landbox for Game, Beto, 05. t h i r d place Mobility, Midmedia Lab Built Environment Assessment for the Housing Value Prediction Com PILERDMO VRSI on 0, 1, 5 for Grasshopper Visualization Harvard Interactivity at Interactivity B Flux Park Rater PV1 Flux Park Rater PV2 NGRE PHICVS 3X Mapping, Drawing, Visualizing, Esri Smart Map Tracer YesRi StoryMaps Hackathon 추후 추가. 29.2 Computational Design a l g o r i t h m c o m p u t a t 의 방법론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될 때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체 QR 코드는 c o m p u t a t i 알고리즘을 단편으로 모아놓은 링크예요. 단일 모듈 혹은 몇몇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시각화를 볼 수도 있어요. 모듈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과 이슈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죠. 29.3 연구, 기고, 글, Research and Publication 필자가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관련 활동을 하면서 발표한 연구, 학회 기고문 그리고 공개된 연구 결과물과 플러그인에 대한 참조 자료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좌측 QR코드를 참조해 주세요. 매막케 기고 글, 4차 산업과 디자인, Research Project 03 물리학의 기구 글, 도시 네트워크 기술과 4차 산업. Analyzing Third Place, Paper Presentation and Panel Discussion at Digital Futures World 2020. Research Project, Third Place, Media Lab Computational Design Project. Rhino g d t o n Numerical Utility. Rhino Python Mapping 06 Image Processing. 추 추가 29.4, 하버드 MIT 연구 작업, Studies and Research와 이번 챕터에서는 필자가 하버드와 MIT에서 진행한 수업, 락처앤 워크숍 연구, 그리고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챕터예요.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 허브지 GSD, Graduate s c h o o 필자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한 내용을 모아놓았어요. 그 과정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솔루션 도구들도 개발을 했었어요. 앞서 설명한 27.1 섹션에서 볼수 있는 뉴멀이코 유티워디 도구가 그러했고, GSD 조경학과 스튜디오에서도 활용되었었어요. 졸업 논문 머신 러닝과 복셀 표상을 활용한 3차원 오브젝트 샘플링의 경우 디지털 디자인 1등상을 수상했어요. 하버드와 MIT에서 진행한 3D 디자인 시각화에 대한 강의 내용도 참조 자료로 공유해요. Remixing and Resampling Three-Dimensional Objects: Use of Volumetric Representations and Machine Learning, MDES Thesis, Harvard GSD. They r e more responsive Fabric and Blind Nanomicro Macro, Adaptive Material Laboratory, Column Distribution and Thickness Optimization, Harvard GSD, Small Environment, Immersive Landscape, Harvard GSD, Lecture, Introduction to 3D Visualization Workshop, Harvard GSD, MIT Architecture, MIT Sensible City Lab, 필자가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연구실의 프로젝트를 공유해요. 약 3년간 많은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데이터와 기술의 관점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참여한 연구뿐 아니라 흥미로운 주제와 생각들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MIT sansbo c e d e lab 웹사이트 방문을 권해요. Hubcap project, t w e e t b u r s t s project, Drinking data project